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닉키친 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두번째로 만들어 보는 브라타 치즈 샐러드 인데요 정말 한입만 먹어도 과즙이 가득한 또 색도 너무 청량한 느낌의 부드럽고 고소한 브라타 치즈와 머스킷향과 상쾌한 애플 민트가 잘어우러져서 정말 힐링되는 입안 가득 상쾌함이 있었던 그런 브라타 치즈 샐러드 였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깨끗이 씻어둔 샤인 머스켓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샤인 머스켓은 과육도 단단하고 씨가 없어서 먹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씹을수록 망고 향이 나는 것도 저는 참좋았고요 조금 달긴 하지만 한 송이를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피곤할 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당 충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잘라준 샤인머스켓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브를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요. 이 애플민트 자르는 영상을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애플민트 향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게 잘라 주었고요. 오른쪽은 이 모양을 살려서 마지막에 데코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브라타치즈를 가운데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애플민트를 위에 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소금 조금 뿌려줍니다 저는 히말라인 핑크솔트를 조금 뿌려 주었습니다 살짝 핑크빛 소금이 이렇게 보이니까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그 다음은 먹기 전에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촉촉히 뿌려서 치즈를 반으로 갈라준 다음 다시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요. 브라타 치즈와 샤인머스켓 애플민트 허브까지 얹어서 한입 먹으면 달콤하고 상쾌한 화한 애플민트 향이 샤인머스켓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고소한 치즈 샐러드가 됩니다. 화이트 와인과 함께 드시면 정말 고급스러운 샐러드 안주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만들기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간단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